우리 일하다가 보면 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고객이 있지 않아? 있어요. 나이있어있어나 있어. 저는 얘기해도 아, 돼요. 오늘 솔직히. 오늘, <웃음> 어. 아, 어, 그게 오, 언제 얘기해? 아, 네. 내가 근데 우리 고용주님 뭐뭐 자자. 궁금해요, 궁금해. 아, 저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고객님이라기보다 근무 시간 외에 저는 사실 핸드폰을 좀 열심히 보는 편이긴 한데 근무 시간에 고행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어요. 좀 늦은 시간이긴 했어요. 근데 사적인 얘기를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 우리끼리. 밤에 어떤, 어, 어떤 얘기? 나 아, 궁금하다. 아, 아, 아니, 밤에 무슨 얘기 하지? 뭔 얘기 할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음. 이런 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스로와 관련된 얘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해, 해드리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 얘기 잘 들어드리고, 이제, 그러고 끊었는데, 종종 늦은 시간부터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야 이 시간 타이밍이 있는데 네, 아, 저 이제 저도 이제 쉬어야 되는데 네, 아. 참 이렇게 고객님이랑 사이가 좋고 자주 연락하시는 거 너무 좋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나 저희도 자거나 좀 놀아야 되는 시간에 연락 주시는 거 그치 <웃음>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수도 있고 <웃음> 저는 저는 약간 남자 연예인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아아네뭐 이제 너무 좋죠. 너무 어. 좋으신 분이긴 한데 어. 유명하잖아 그거. 예. <웃음> 네, 좀 유명. 유명하시고 워낙 그런데 성격도 너무 좋긴 한데 자꾸 이상적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손잡아 달라 그러고 이제 무서운 시술이 아닌데 어, <웃음> 무조건 계속 손을 잡아 달라 해서. <웃음> 왜? <웃음> 아, 잡아 드긴 하지만 왜 잡아. 달라 네. 이러면서 <웃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무서운 시술 전혀 아니었거든요. <웃음> 그리고 이게 조금 이 밖에서 자꾸 데이트를 하자고 하니까 이게 밖에서 어. 보기에는 조금 저도 어, 너무, 너무 불편한 음.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한번 그러면 모르는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계속 좀. 그럼 진짜 피하고 싶어. 어, 이런 좀 피하고 싶어.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겠 이런 게 조금 약간 좀전제것같아요 근데 그분 결혼하지 않으셨어 결혼했죠. 잘 지내고 계시는데, <웃음> 내가 봤다, TV에서 굉장히 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어. 그래서 더힘들었던고 어. 이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나. 숨박이었으면다뭐 어. 만나볼 수도 있고 아, 그하도 어. <웃음> <웃음> 그럼 반대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 에피소드는 있을까요? 음. 저는 약간 좀 아버님이나 부모님이랑 친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학생이 좀 약간 좀 왕따 아닌? 요새 학복이 음. 문제잖아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제 이 아이를 자신감 있게 해주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술을 양악을 했죠 양악을 하고 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먹을 걸 보내주신 거예요. 애기 말고 잘 지낸다고. 오.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애가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거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애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여기 병원을 다니면서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음. 말씀해 줘서 아, 그때 되게 좀 뿌듯하면서 뭔가 좀 약간 마음이 좀 음. 그렇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음. 저는 부장님이 감사합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나 진짜 많지 네. 난 부장님이 나.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부장님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웃음> 부장님은 뭐 아, 11년. 어디, 11년을 떠나서 정말 우리 페이스라인 성형외과가 수술도 잘하지만 정말 수, 음, 수술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많지만 제가 11년 전에 그 고객님 그두 자매님을 제가, 어, 담당 실장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이에요. 그분들이, 어, 20대 초반이었던 환자들이 지금은 38, 40이 됐더라고요. 음. 젊을 때는 이제 두분 다, 어, 비대칭이 있고, 부정교합이 있고, 음. 그리고 얼굴이 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를 갖고 안고 있고, 자신감이 없게 살다가, 여기서 양악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음. 이제 나이가 차니까 살이 찌니까 뭐 지방흡입도 하면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저희 페이스라인 성형과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그리고 어, 너무 고마웠던 건 지금 저랑 알고 지낸 지가 11년이 넘었는데 유니폼에 맞는 음. 그 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오 어, 어, 어, 근데 내발 사이즈를 알아려고 물어보면 알잖아. 만나서 아, 저 구두 신고 동동동동동. 이런 모습이 내 발이 아파 보여서 늘 신경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 발이 45인데 알고 <웃음> <웃음> 찾아 주신 거 있죠. 되게 센스이 진짜 너무너무 고맙더라.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15년, 네. 15년이 넘었는데 그 고객님들이 참 이렇게 가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고객으로 왔다가 고객님으로서 저랑 이런지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가족 같은 느낌?